오 f f 키. 뭐야 저거?! 누...누구... 세요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공포 청소 게임 The Late Night Mob이라는 게임입니다. 진짜로 무서운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청소가 곁들여진 저를 위한 게임인데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안 하고 있었어요. <웃음> 아, 저 진짜 무서운 게임 이제 아, 진짜 못 하겠어요. 심장이 너무 안 좋아요. 전 많이 늙었어요. 이제 저좀 살려주세요. 아, 빠르게 청소 의뢰를 하는 전화였습니다. 지금 밤 늦게 전화가 와 가지고 최대한 빨리 내일 아침까지 청소를 해야. 오 oh, 쉣. 너무 어둡지 않아요, 이거? 잠깐만요 맞아요, 이거?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켜졌다. 오, 이거, 물기 빨아들이는 그 대걸레잖아. 이거 되게 퀄리티 높은 거. 좌클릭으로, 집어. 됐어요? 바닥에 있는 거를, 닦으래요. 뭐, 어떻게 닦다 클릭? 아,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좌클릭. 오오오오! <레일> 오오오! 오, 오! <어때? 레일> 밖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음.. 비세라와는 다른 대걸레를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좀.. 어! 깜짝이야 이, 이 문은 왜 잠겨있지? 쓰레기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래요 어 이게 단계별로 잘 알려준다 좋은데 게임이? 음.. 좀 쓰레기들이 있구만 이런 거를 집어서 넣어주고 와, 나 이렇게 쫄리는 청소게임 처음이야! <웃음> 뭐야? 뭐지? 방금 발자국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 나, 나, 나 웃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 기분이... 아니, 이게 똥 닦은 휴지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휴지 나... 아니, 자꾸 뭔가 환각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지? 아 환각이래, 환청. 계속 내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발자국이 들리는 것 같아. 휴지를 아끼겠다고 지금 쓰다만 A퍼용지를 꾸겨가지고 이렇게 쓴 건가? 아 그럼 이거는 설마 지린 거... 자 빨리 닦아주고 네 아주 깨끗해요 와 내가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줄이야 어 여긴 잠겨있네요 오피스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세요? 근데 저희 좀 집인데 불도 좀 켜고 그러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두워? 샹들리의 불빛이 이 정도가 최고인 거야?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눈 빠져, 이러면! 아, 깜짝이야. 아, 저 창문에 비치는 저 반사광. 와, 깜짝 놀랬잖아요. 자, 이제 청소 합시다. 쓰레기. 쓰레기를 두번들 수는 없고, 하나씩. 뭐 이런거는 익숙하죠 빛에라도 똑같잖아요 아.. 이거 쓰레기 담는 동안에 뭐 나올 것 같은데 하.. 아, 진짜 미치겠네 돌보 게임. 물건을 줍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쫄려 닦아주고 오이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네 이거 여러분도 들었죠 이번에 분명히 들었죠? 못들었어? 아자내 방송 좀볼때귀좀 파고 봐! 야, 이거 안들렸으면 심각한 거야! 아 탭키를 누르니까 리스트가 나오는군요. 방금 이제 부엌을 다 청소했기 때문에 체크표시가 뜬 거고 입구와 화장실도 끝이 났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잠깐만 아! 응? 이제 보이는 곳은 다 청소를 했죠? 됐다. 여기 열리나? 홀웨이 oh. 네, 복도 복도네 복도 여기 문이 닫히거나 그러진 않겠지? 어 여기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조금 돌아서 오케이. 어후 어 온몸에 땀 나. 내가 이 캐릭터 집에 가서 실제로 청소하는 것보다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심장에 해로운 게임이로다. 자, 여기도 청소. 오케이, 청소 다 했다. 잠겨 있네요. 화장실 열쇠가 필요하대요. 오피스키 <놀람> 뭐야? 저거 누, 누구세요? 오오오오! 아 진짜 제발... 아... 아... 나 샤워해야겠다... <웃음> 와옷다 젖음 아저 지금 약간 일시정지하고 와 샤워 좀할게나 지금... 와... 아이 정도면 샤워를 안 해도 되겠는데? 반대로? <웃음> 자 여기가 오피스죠? 열쇠를 사용해서 열고 아니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지경으로 널어진 거야? 이건 뭐지? Bedroom 드룸키 침실 열쇠 이거 또 뒤쪽에서 쳐다보는거 아니지? 이제 가까이 오면 이 대걸레로 후려팬다 진짜 하아... 제발... 이쪽보고 청소하자 못 봤다고? 아니, 멍청이들아! <웃음> 내가 여기 딱 청소하고, 이쪽 봤는데, 아니, 이 맞아요. 어두운 곳에! 귀신이여서! 어? 아, 이게 어두운 이유가 있었네. 밝기를 어둡게 한 이유가 있어. <웃음> 아이고, 이 개새끼! 아니, 차라리 이게 낫다. 아, <웃음> 그래. 정말 고맙다. 그게 차라리다. <웃음> 에 제발 뒤에서 조용히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내데 제일 싫어하는 연출 와 이런데서 잠이 오냐? 잠이 와? 아 잠이 안오니까 여행가가지고 지금 나한테 청소 맡기고 도망간거야? <목소리> 어우 나저 귀신인줄 알았.. 대걸레 무명암 뭐야? 아.. 실링펜의 그림자구나? 아 깜짝 놀랐네 와.. 뒤에 뭐 있는줄 알고.. 청소 다했다 이제 어디 남았냐?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 화장실만 청소하면 된다. 너무 어두운데? 오 씨. 나 나갈래. 나 나갈래. 나갈래. 붉은 뭐야? 붉은 뭐야? 정신 나가서 정신 나가서 아안아안아안 네. 네. 네. 아. 아 뭔데? 에이. 에이. 에이. 청소하고 여기 보면은 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딱 느낌 오지 않냐? 아니, 굳이 아래를 보게끔 만들어 놨어. 이거 100%야. 본다 해? 어. 응. 청소 깨끗이 하고. 정면 본다 해? 어. 응. 어. 응. 어. 으아, 이거 한 번에 안 없어지네. 한 번만 더. 응. 어. 응. 어. 예, 어. 어. 청소한다 해? 아아아! 왜안 앞서 자요? 정신 차려. 닦는다. 어? 어 없네. 이제 가면 되는 건가? 이제 퇴근하면 돼요? 나눈 감고 간다. 말 걸지 마. 나 그냥 집갈 거임. 안녕히 계세요. 자, 진짜, 간다. 뭐아 아, 아, 아, 조사 안할 거야. 아, 미쳤나봐. 아이 직업정신 못내, 투철한 직업정신. 아, 그냥 가, 나가. 난할 일이 끝났어. 후... 아, 어디서 난 소린데. It might be a little too late to be saying this but maybe don't go into my house I, uh, I remember 뭐야? I kinda summoned a demon and totally forgot about it Anyways, uh, I hope you're good and healthy and alive 지 전화가 왔는데 <웃음> Okay, bye 그맨 처음엔 의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집에 가지 말라고 안에서 악마가 살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였네요 야, 근데, 지금, Very Dead 엔딩이라고 한거 봐서, 엔딩이 여러 개예요 혹시? 엔딩이 세 개라고? 어쩌라고요? 전안볼 건데. <웃음> 어쩌라고요? <웃음> 그래, 해보자. 아, 지금 겨드랑이 다 젖었네. 매야. 일단,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가보겠습니다. 스 소리를 조사하세요. 싫어요. 오, 나갈 수 있네. 나가자. 헤이, hey, 땡큐 so much for cleaning the house. I really appreciate it. Although you did break a p p r 아니 미치. <웃음> 아까 마지막에 깨진 게 굉장히 비싼 무언가가 깨졌대요. 그거를 너의 월급에서 깍도록 하겠어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야. <웃음> <웃음> 아, 아무것도안 치우고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집만 둘러보자.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가게이 상태로 나가자고. 과연 나가와 깜짝이야... 아! <웃음> 와, 깜짝이... 와 이런게 있네? 어딜 나가려고 하면서 막? 어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진짜 청소 하나도 안하고 나갈 수 있어요 Nope Well, well, well, glad to know I could count on you to get the job done Oh wait, you didn't! You made me look like a fool. Thanks a lot. Oh, and also you're fired. 청소 하나도 안 해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장에 안 좋은 레 a t e n i g h 이 끝났습니다. 간만에 정말 무서운 게임이었네요. 아, 근데 난 진짜 이런 스타일의 게임 이제 못할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도 청소 게임이어서 난 좋았어. 청소를 하는 게 나에게는 참잘 맞는 것 같아. 다른 청소 게임이나 하러 갑시다. 녹화 종료 <목소리>